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테레비의 꾸입니다 검은사방모바일무가금 유저가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방법 2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세번째 분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네번째 분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번째 분기는 레벨 45입니다 먼저 이 구간은 전투 플러스보다는 영지 플러스가 오히려 전투력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영지 랩이 빨리 오르면 그만큼 월드 경영을 빨리 할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무가금으로 하실거면 전투 플러스는 그냥 계속 모아주세요. 전투력 6천쯤 되면 전투 플러스이고 미친듯이 사고 싶어집니다. 자 35부터 45까지는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영지 발전과 더불어서 메인 퀘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말이에요 말 야생말을 길들여서 캐릭터하고 말을 함께 키워주세요 이 구간에서는 마국간에 수용할 수 있는 말의 최대치가 몇 마리 안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키워두시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말 길들이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제가 올린 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깨알 홍보죠? 네 아무튼 나중에 말을 따로 키우려면 무척 번거로우니까 이 과정에서부터 미리미리 키워두시는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7세대 말이 있네 없네 아 이거 뭐 이제부터 키워야되네 언제 키우냐 이런 얘기 안하고 편하게 게임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야생마 10회 포획까지는 펄까지 줍니다. 이거 안 키울 이유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지루한 구간을 빠져나가실 때또 하나 꼭 하셔야 되는 게 바로 투기장입니다. 이거 다섯 번 이기면 110만 은화와 흑결정 무기 방어구까지 주니까 숙제처럼 해주세요. 자, 그 밖에 신규 모험과 매일 임무 달성을 해주시고 첫날 5개 임무를 달성해야 다음날 발크스 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물론 못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날 받으면 되니까요. 아무튼 출석체크 및 이벤트 등을 하면서 진행하시면 널널하게 3일에서 4일 내외로 45렙이 달성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2일차에 받았던 발크세트에 잠재력 전술을 해주시면 전투력은 무난하게 2300 내외가 나오실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으시다면 펄이 600펄정도가 있으실거예요자이 타이밍에서 또 한번 쇼크가 올지 모르겠네요. 자, 레벨 45를 달성하셨으면 그동안 모았던 펄을 사용해서 캐시 상점에서 캐릭터 슬롯 확장권을 세개 구매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본캐를 종료하는 겁니다 야 겨우겨우 해가지고 레벨 45를 달성했더니 게임을 종료하라는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은 뭔가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부캐 육성을 하실 거예요 영지 발전, 공원도 작업, 월드 경영, 수련의 탑, 영광의 길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바로 부캐 육성입니다 이때 부캐릭터를 육성할때는 절대 용맹의 땅에 보내지 않습니다. 이 부캐릭터를 빠르게 키우는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부캐릭터를 육성할때는 20강까지 해놨던 발크스 세트를 전부 해제해주시고요이방어보들을 창고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부캐를 생성해가지고 생성하자마자 영지로 이동해주시고요 아까 본 캐릭터가 맡겼던 방어구를 찾아서 퀘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캐릭터를 육성할 때는 본 캐릭터가 진행했던 메인 퀘스트까지는 자동으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자동 의뢰 진행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진행만 눌러주시면 지가 알아서 어느정도 진행을 해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수정 장착이나 우두머리 클리어 퀘스트가 나오면 그때 멈추게 되는데 그때만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퀘스트 진행이 계속해서 됩니다 자 이렇게 부캐릭터를 육성할 때도 반드시 말을 달아서 키워 주셔야 됩니다 이거 뭐 핸드폰 고리처럼 항상 달아서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벌써부터 부캐를 키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뭐 부캐 키우면 손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설프게 답도 안 나오는 본캐 어거지로 잡고 있는 시간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부캐가 45가 되면 본캐를 수련의 탑으로 보낼 수 있어요. 첫번째 부캐는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하루 내외로 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련의 탑에 보내면 본캐릭터 접속 안해도 레버 팔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부캐릭터를 유성할 때이 자동이동시 말타기를 ON으로 해두시면 뭐 어디 지형지물에 걸린다거나 맵에 빠진다거나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캐릭터를 키울 때는 이걸 5% 해두시고 자동 의뢰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명의 부캐 45렙 달성 여기까지 넉넉히 일주일 정도가 소모됩니다. 물론 본인의 플레이 타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때 육성한 부캐릭터로 인해서 공원도의 최대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영지의 영지민을 고용하는 데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4명의 노란색 영지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31명은 흰색 또는 초록색 영지민 위주로 채워주세요. 일단 노란색 영지민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35명을 다 채우는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5명의 부캐 45렙을 달성했으면 이때부터는 수련의 탑 15에서 16층 정도 정복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15에서 16층 정도면 한 요정도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토벌권과 석판 그리고 은화를 벌어들이는 부캐들의 노력을 치하해 줍시다 또 수련의 탑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부캐들을 육성하는 겁니다 부캐를 따로 접속해서 레벨을 올리는게 아니에요. 저같은 경우도 45렙 레 이후에 해당 방법으로만 부캐를 육성했고요 어느새 이 친구들은 다 60레벨이 넘어갔네요. 부캐 장비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잡전설템이라도 입혀놓으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귀찮으면 그냥 방치해두세요. 나중에 맞춰주기 싫어도 알아서 맞춰지는 시기가 옵니다. 자 이런식으로 진행하셨다면 마지막 부캐가 45레벨이 되었을 때 캐릭 생성 후총 2주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다시 일주일동안 출석 일일과제로 인해서 최소 300펄 이상 복구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생태지식 작업을 안했는데 부캐를 육성하면서 흑정령 레벨이 오르고 생태지식 작업이 되어서 아마 본캐 전투력이 100 이상 올라 있을 거예요뭐 물론 레벨이 올라서 오른 부분도 있겠죠 이건 뭐 본캐릭 접속도 안했는데 전투력이 오르는 매직이죠 자 아무튼 계정을 보면 40에서 50렙 캐릭터가 6개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2400 플러스 알파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흑정령 레벨은 100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겁니다 이때 현재 장비는 보라색 주무기, 보라색 보조무기, 발크스 세트 20강입니다 발크스 세트에는 유일등급 보라색깔 공격력 보석을 하나씩 박아주세요 방어는 필요 없습니다 이때 계열 중에서 세르트 계열은 쓸모가 없으니까 세르트 말고 다른 계열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 창에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하나 골라서 진짜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원래 위치가 본캐였는데 이 과정에서 소설어로 캐릭을 바꿨습니다 위치 선딜이 너무 답답해서요 자 그리고 다섯번째 분기는 바로 1200 블랙펄입니다 무과금 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펄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맞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출석이에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죠 출석은 보통 7일에 150펄을 주고요 일일과제 같은 경우는 7일에 140펄을 줍니다 하루에 20펄씩 주니까요 요렇게 꾸준히 하셨다면 1200펄은 금방 모으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이상한 곳에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대부분 1200펄 정도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대로 진행을 하셨다면 도전과제 및 출석으로 얻는 펄만 1700 이기 때문에 저희는 25렙 때 강화하느라 150썼고요4 5 레벨 때 부캐 만드느라 360을 썼기 때문에 1200 정도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뭐좀 모자르시면 일일과제 진행해서 한 하루이틀 더 모아주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1200펄이 되셨다면요 그동안 모았던 혹은 알아서 모여있던 샤카2의 금주화를 사용하러 갈겁니다. 이 금주화를 사용해서 방어구를 뽑을거예요 저희는 방어구 네피스 신호 아이템 1소켓 이상으로 싹 교체하는게 목표입니다. 방어구를 뽑으실때는 갑옷, 투구, 신발, 장갑 순으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왜 진행하냐면 발크스 세트는 나중에 극장비로 합성이 안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미리 방어구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화 1소켓 아이템을 뽑았다고 발크스 세트를 팔거나 전수하지는 마시고 그거는 그대로 보조 캐릭한테 입혀주세요 그러면 수탑 한계층은 더올라갈거예요 20강 해봐서 아시겠지만 4피스 다 해봐야 돈 얼마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서 강화 하시면서 깜빡하고 과제 달성 보상 안받으셨으면 이번에는 꼭받으시고요자 그렇게 방어구 4피스를 모두 맞추셨다면 캐시샵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최고 혜택 상품 모험 지원 탭에 있는 스타트 상자 2를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구매해 주시면 돼요. 현재 블랙펄로 살수 있는 것들 중에서 초보자한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자 요거를 살포시 구매를 해주시면 블랙스톤 7500개가 생기는데요. 이걸로 뭘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안했던 장비 강화를 26강까지 전부 해주시면 됩니다. 20에서 26강까지 상급 블랙스톤 약 9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100%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26까지는 무조건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보라색 끼고 있던 장신구를 전설 장신구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장비 26강 전부 해주시고 전설 장신구 오피스 맞춰주시면 전투력은 2700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겁니다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특히 이 방어구 신화 등급 아이템이 안나왔더라도 구매하시는거 아닙니다 신화 아이템은 은화로 사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크스 세트는 극장비로 합성할 수 없으니까 웬만하면 20강 이상은 하지 마세요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차차 바꿔나가면 됩니다 일단은 뭐 안나온 데는 그냥 발크스 장비 껴주시고 나온 데만 26강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분기 여섯번째 분기는 바로 레벨 60 입니다 2019년 2월 22일 패치로 스킬 퀘스트 시간이 2일에서 1일로 감소하면서 빠르게 각성이 가능하게 패치 되었죠 일단 56레벨이 넘어가시기 시작하면 이 기술개방 퀘스트를 진행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60레벨이 되면 각성 또는 계승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각성이나 계승을 진행하시게 되면 신화등급의 주무기, 보조무기를 받을 수 있는 상자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호구만 맞추라고 얘기했던 거예요자 그렇게 신화등급의 주무기, 보조무기를 받으셨으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보라색 26강 무기를 신화등급 무기에 전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수를 하시면 아마 신화등급에서는 26강이 아니라 강화치수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블랙스톤 넣어가지고 강화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장비는 친화등급 주무기, 보조무기 그리고 1소켓 세트 26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주셔야 될 일은 바로 강화예요 이전에 스타트상자 2에서 남았던 상급 블랙스톤 그리고 지금까지 모았던 중급 블랙스톤, 최상급 블랙스톤을 다 때려박아서 장비를 29강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흑결정, 흑결정 무기, 상급흑결정, 흑결정 방어구, 상급흑결정 방어구 이것들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6 0레벨부터는좀 신경 써야 될게 많네요 다음은 고대전사의방인데 이거 난이도 1단계로 해서 그냥 진행해주세요 지금은 단계를 올리거나 연금석 카프라스의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차차 없고 저희는 이카브아밀레스 지식레벨을 올릴거예요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경쓰셔야 될건 영광의 길입니다. 저희는 지금 부캐 5명을 다 만들어놨고 어느정도 스탑을 돌아서 레벨을 올렸기 때문에 1균열 정도는 들어가실 수 있을겁니다. 몇 공세까지 가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뭐 10공세를 반드시 클리어해야한다 이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 분기 공략의 핵심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거예요 1공세밖에 못가더라도 들어가서 그냥 뭐라도 하나 받아주세요. 자 그리고 드디어 토벌권을 쓸 시간이 왔습니다. 이 구간이 되면 가능하면 토벌권은 팔지 말고 사용해주세요. 뭐 어차피 스킬 각성 퀘스트에 토벌 25단계 10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클리어하기 위해서라도 토벌을 돌아야 됩니다. 자 지속적으로 토벌을 돌아주시면 되는데 계속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인의 전투력 정도가 되도록 토벌 보스의 레벨을 미리 올려두시라는 얘기예요 이 작업을 안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아뭐 후회 안할 수도 있죠. 열심히 뭐 투력 7000 돼가지고 투력 300부터 쭉 올리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60 레벨 달성하고 토벌 10회까지 완료하셨다고요. 그러면 전투력은 3100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캐릭 같은 경우는 3055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광원석을 하나도 안 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100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토벌 지식도 조금 더 올렸기 때문에 무조건 3100은 넘어갈거예요자 그렇게 해서 장비 29강까지 모두 완료를 하셨다면 이제 다음 강화 목표는 무기 및 보조무기 40강입니다. 전투력이 낮은 구간에서는 자동사냥 위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무기부터 강화하는게 효율이 확실히 좋습니다. 방어구의 강화 순위는 무기, 보조무기 다음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 블랙스톤도 좋고 흑결정도 좋고 취향에 따라서 강화를 해주시면 되는데 블랙스톤으로 강화를 하신다면 절대 돌파 복구권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무과금 기준이기 때문에 돌파 복구권은 나중에 40강 이후에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흑결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상급 흑결정은 사용하지 마세요 빨리 강화하는 건 좋은데 가격대비 효율이 너무 안좋습니다 아예 상급 흑결정은 미리미리 순도 높은 흑결정으로 바꿔버리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면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지르게 되거든요 근데 지른다고 뜨는건 또 아니에요 자 그리고 무기의 40강이 완료되셨으면 신화장 신구 5세트 맞추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됩니다 가격이 보통 한 1억 내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벤트에서 노릴 수 있으면 노려주시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전투력을 올리기가 이전만큼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음 분기는 전투력 3,800인데요 이 전투력 3,800을 달성하는 게 무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영지 발전, 말 육성을 반드시 같이 해주시고요. 나의 사랑스러운 부캐들이 수탑을 돌아서 랩업하고 돈 벌어오는 맛으로 버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강화보다는 지식작이 전투력 상승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식작업을 끝내주세요. 자 이런식으로 뭐 생태지식, 그리고 모험지식 인물 지식 이런 것들을 획득하면 공격력이나 방어력을 올려주는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작업만 전부 끝내도 전투력이 100정도는 오를겁니다. 거기다가 가방 무게 증가는 서비스죠. 아 물론 한 3일정도 걸리실거예요 어쨌든 이런식으로 진행하시다 보면 부캐들이 어느새 56이 넘어서 스킬 퀘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을겁니다. 하루씩 날잡아서 방어구 옮겨가지고 자, 스킬 퀘스트를 진행해 주시고 각성 또는 계승을 시켜주시면 돼요. 부캐의 전투력 상승은 곧 수탑 층수 상승이 되고 결국 매일 얻는 지속적인 이득이 많아집니다. 또한 부캐의 각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신화무기, 신화보조무기는 본캐에 몰아주세요. 이것만 해도 다섯 개이기 때문에 본캐가 기존에 받았던 한개를 포함해서 이소켓 무기 보조무기 두개가 나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소켓 무기 하나만 더 먹으면 극립의 무기 보조무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장간에서 장비각성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장비각성 퀘스트들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식으로 무기강화와 보조무기 강화 장신구 전설 맞추기 그리고 흑정령 레벨업, 보조 캐릭터 각성 계승 말 키우기, 토벌 돌리기, 고대석판 사용하기 등등 할 일이 많아졌죠.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3,800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분기 45레벨부터 여섯 번째 분기 60레벨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7번째 분기 전투력 3,800부터 10번째 분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